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오늘 받았던 전화상담 중에 또 하나가 어, 소장님 저기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샀던게 있는데 그걸 지금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되면 걔를 주택수에 포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을 한번쯤은 또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유튜브로 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었거든요 오늘 제목을 주택수 따질 때 분양권 입주권 어느 기준일까? 주택수에 들어가는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문제를요. 9.13 대책으로 앞으로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는데 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 개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그런 분양권, 9.13 그 대책 후에 어,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아마 2018년 12월 11일 날 이게 시행이 될지 싶습니다. 이, 이 날짜 이후에 갖고 있던 분양권, 입주권은 과연 주택 수에 그냥 전부 다 무조건 포함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서 합니다. 어, 정부에서는 9.13 주택시장 그 안정 대책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한테, 무주택이신 그런 실수요자한테는 어, 신규 주택이 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제 일부를 개정을 시행했죠. 을 어, 날짜가 맞네요.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개정 시행 이후에는 분양권 입주권을 최초로 공급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하여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요 시행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입주권을 샀는데 어, 최초로 공급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그 분양권을 사서 매매 잔금을 치든지 그랬다 하면 그 실거래 신고서 기준으로 그렇게 되 있다 하면 그거는 주택으로 주택 수로 본다 이 말입니다. 어, 다만 미분양분양권을 미분양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죠. 미분양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봐주는데 최초 계약한 경우입니다. 이게 근데그 미분양 최초 계약한 그분한테서 미분양분양권을 이렇게 어, 다시 매수를 한 경우 근데 매수한 날짜가 작년 12월 11일 그 이후라고 하면 그건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그뭐 다른 모든 분양권을 지금 돈을 주고 샀다 프리미엄 주고 그러면 미분양 포함해서 전부 다 주택수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한 규칙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한 분, 그 전에 사셨던 분 분양권 입주권은 규칙 개정 시행 후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주택으로 안본다 해놨죠. 근데 규칙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이라도 그것을 매수한 자가 규칙 개정 시행 이후에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면 하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래놨죠 당연히 그 이후에 사면 실거래 신고도 그 이후에 할 거니까 지금 사고 파는 모든 분양권은 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는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대출 그거 할때 주택수 산정할 때도 주택으로 카운트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오늘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또 조금 헷갈렸죠 미분양 주택 뭐 어, 주택수의 양도세도 다 빼주는데 이것도 빼주나 이랬는데 그걸 산 사람은 들어간다 이런게 있었고요어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웃음> 너무 간단한 걸 오늘 또뭐 알려드렸네요. 어, 벌써 또 밤이 또 늦었습니다. 날마다 오밤중입니다. 어, 초롱소장 정말 실장님을 한분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아예 꼴딱 건너뛰었고요 부재중 전화는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다 전화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들어도 통화중이 걸려서 그 뒤에는 다시 또 전화를 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드렸는데 바로 연결이 되면 통화가 되지만 그새 또뭐 제가 전화 오도록만 기다립니까? 초롱소장 전화 통화 중이면 바로 다른 부동산 전화 하시겠죠 어, 그래서 전화 걸면 통화 중이든지 아니면 안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는 전화를 두번세 번은 제가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게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지혜를 좀 모아 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